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이었습니다 오후 지금 7시 3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위클 옵션이 만기일 이었죠 그런데 콜옵션에서 149배가 초대박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콜 옵션 149배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어, 이거 어디가 뿌리지? 여기 보시면, 자, 콜 옵션, 149배, 이거 어떤 거냐면, 음. 자, 149배, 아, 이거 뭐,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콜, 위클리, 콜 옵션. 11월 첫째 주란 뜻이죠. W1이. 302.5가 행사 가격인데 이 종목이 오늘 저가가 말이죠 0.01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가가 1 4 9 149배가 터졌어요 149배 음, 엄청나죠 149배 그러니까 100만원만 투자하면 1억 4천 9백이 되었다는 뜻이죠 100만원이 1억 4.9배.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자,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콜 옵션 149배 그래프. 자, 149배 그래프가 이겁니다. 이게 거의 아침에는 이게 시가가 0.08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0.01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12시 반경부터 스물스물 올라가더니 149배가 터졌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여기 149, 1.49에 청산 안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마감 동시효과에 들어가면 제로가 되버립니다 참. <웃음> 149배가 터지, 터지다가, 채 어, 제로가 됩니다. 제로. 결제 들어가면 제로가 됩니다. 결제 들어가면 제로가 됩니다. 제로. 149배에서. 그러면 1억 4900이 1억 4900만원이 제로가 된다는 뜻이죠.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네. 엄청난 대변역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위클리 콜 옵션 302.5짜리죠. 그러니까 콜을 매수한다는 뜻이고, 302.5로 행사 가격 이걸로 매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302.5 이상 가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코스피 200지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301.66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2.5 이상 못 갔죠? 302.5 이상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이거는 이 옵션은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깡통이죠. 이렇게 대변역장이 일어났습니다. 149배가 터졌다는 소식을 전화해 드리면서 오늘 어떻게 흘러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완전히 오늘 어, 엄청난 오늘이 연준 기준금리를 0.75% 올렸던 겁니다 기준금리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아침에 지금 음, 그 여파로 폭락을 했죠 이게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304.45 였는데, 오늘 시가는 298.85 입니다. 거의 그 6포인트가 내렸죠. 내리고, 한번더 이제 확인사살 하면서 추락을 시킵니다. 그리놓고, 그리고 한 9시 20분 경부터 이제 반등을 했죠. 그래가지고, 12시 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또 다시 2차 상승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2시 50분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 또박살내 버렸죠 여기서 또푸 어, 옵션이 이 종가에 들어간 사람 또 21배가 터졌어요 푸 포지오 요 302.5 짜리가 0.04 가 21배가 터집니다 엄청나죠 3 0 2 5 3 0 2 0 6 하면 결제 가격 나오죠. 0.9 정도 그죠. 0.9 정도. 0.84, 0.84, 21배가 터집니다. 0.84로 결제받습니다. 0.04가 마감 직전이었는데 0.84로 결제받아가지고 21배가 터집니다. 이풋 옵션이. 그때 이 금융투자가 막판에 좀 팔았죠. 외국인은 이 막판에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자, 오늘 외국인은 선물을 초반부터 막 팔아치깁니다.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엄청나게 팔아치겠어요. 이걸 4,400억을 선물을 팔아치웁니다. 4,400억. 그러는 이 하락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올라갔어요. 약간. 그렇죠? 반등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주식도 팔았죠. 그때 296억을 주식을 팔았던 겁니다. 작은 금액을 팔아도 이렇게 희뜩희뜩합니다 그래놓고 주식은 12시 30분경부터 이제 사들이기 시작했죠. 음, 외국인은 이제 10시부터 선물은 또 사드리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쭉 사드리기 시작했어요 음, 이렇게 대변역장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은 어떻게 합니까? 1700억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은 629억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콜옵션은 7억을 매수를 했고 콜옵션은 23억을 매도하면서 상방이었죠. 콜옵션 이거는 거의 50억, 60억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장중에는 여기 보시면 62억까지 콜옵션을 매수를 했던 겁니다. 방향은 또 상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또 특히 주식 선물은 486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조금 의미심장한데 어떻게 하려는고? 자, 삼성전자는 오늘도 또 공매도가 358억이나 나왔습니다. 과연 뭐 내일 어떻게 할지? 지금 나스닥선으로 마이너스 0.28% 하락 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죠 오늘 1716억 매수하고 어제는 5,251억이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선물은 뭐 왔다갔다 하고 있고 옵션 방향도 뭐 해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어제 이렇게 폭락을 했죠 그죠 마이너스 3.36% 하락했습니다. 366 포인트는 하락했어요 그래서 1524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21선을 하향독파를 해버리고 전저점 여기인데 이거를 지금 하락했어 하향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콜에서 아침에 방송을 해 드렸는데 이때 0.14까지 내려갔거든요 이게 위클리 콜옵션 300짜리가 이런게 이제 대박이 터질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무려 뭡니까? 장마감까지는 22배가 터졌죠, 이게. 그리고 이 종목은 0.01 아침에 뭐 이야기할 때 0.03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두 종목이 대박이 될 수도 있다. 한번 관심을 가져 봅시다 했는데 이게 무려 84배가 터졌습니다. 장마감 때는. 근데 결제 들어가면 꽝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84배까지 터집고 최고가는 149배가 터졌죠. 100만 원 투자하면 1억 4천 9백만이 되는 거죠. 100만 원이 1억 4천 9배. 결제 들어가면 1억 4천 9백만 원이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대폭 초대박 종목이 발생. 띄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위클리 옵션으로 계속 연구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